오, 아또선 그래픽 야겠다 하이. 오케이, 선측점 끌고 일로 와. 무대카져 아가비 눈에 빠졌고. 이거는 그렇, 그렇. 나한번봐한번봐한번봐한번봐한번봐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일로 와 새끼야. 들까 들까 들까 들까 들가아좀많 뭐가 많이 오지 않아? 일로 와 새끼야. 야 한번만 한번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좋아 죽간다 이즈리얼 이즈리 한대만 한대만 더 한대만 더아 그렇지 아. 가봐 가봐 아 과일을 끌고 오는거지 아 몰라 가봐 피하고 오케이. 화사진이 유맵을 찍기 전에 한번 죽여보자. 오. 사냥? 이때 왜사렙이냐오 뭐야? 야로 <웃음> 죽어 임마 고. 으아. 오. 어. 고 아, 저카사린이 너무 이제 나대고 다니는데. 카사이 너무 나대는데. 어, 고속도로 내즈로 가야겠다. <웃음>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? 부쉬에 숨은 게? 부쉬에 숨은 게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? 안 궁금하네 그래야 내가, 내가 왔단다 답이 없네 보금엑체 샷! 아이... 크흑... 보금엑체 샷! 누아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<웃음> 뭐야 이거? 어린이지. 한 번만 살려줘라. 오케이. 아, 맞간건 마세요. 크랩. 이걸 끈다고? 이걸 못 잡았다고? 잠깐만 한 다음만 주자. 많이 힘들어하는구나.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몸을 통길를야한다만 맞아. <웃음> 봐봐. 파! 안 돼. 어 <웃음> 니게로. 맞춰줘 우와 뭐야 안돼 그래도 죽어 야 잭스야 이거 누구게 누구게 나지 누구게 어어야 맞췄는데 와, 한 번만 살려주와다 <웃음> <괜찮다. 웃음> <웃음> <어머니. 웃음> 어... 워... 어, 개사람은... 오, 호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야! 야! 야! <laughs> 야 <laughs> <laughs>